청와대 대통령 경호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경호를 위한 직원 채용 등 본격적인 경호 업무가 시작된 가운데 최근 사저 인근의 땅값이 두배 가까이 오르고 매물마저 없어 당장 초소 설치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상반기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공고를 통해 박전 대통령의 달성군 육가산 상계리 사자 인근 경호시설에서 일반 청소와 조리 등을 담당할 직원을 뽑기로 하는 등 서서히 경호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 특히 경호차는 현재 당초 경호동으로 알려진 맞은편 주택이 아닌 새로운 부지에 경호 건물 한 동과 사자 앞뒤로 6.6제곱미터짜리 초소 두 동을 짓는다는 계획과 함께 경호 인력이 임시로 거주할 주택도 물색 중이다. 경호차는 박전 대통령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경호동 심축 등 경호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태에서 사저 인근 지역에 대해 답사해 버렸고 또 인근 부동산 업소를 통해 부지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땅값이 너무 올라 아직 초소의 위치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박전 대통령 달성 사저 매입 전인 이달 초 유가 합상길리에는총 3건의 토지가 거래됐다. 평균 거래 금액은 3.3제곱미터당 200만에서 300만원이었다. 하지만 박전 대통령 사저 소식이 알려진 지난 11일 이후부터 이곳 지역의 땅값이 3.3제곱미터당 500만에서 600만원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사저임금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마저도 매물이 거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 박모 씨는 대구는 물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몰려오면서 인근의 카페나 식당들이 특수를 누리고 땅값 또한 치솟고 있는 와중에 매물주차도 실종돼 경호처가 사자 주변 경호시설 설치의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